남았을 때 샤링이들 안녕 심샤리예요. 오늘은 잘생긴 네팔 유분한과 타나온 지역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인 도르바라히 템플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동네 뒷산 오르듯 아무런 기대 없이 올라간 곳인데 정말 강력한 인상을 줬던 곳이에요. 핏빛 강물이 흐르는 이곳 심샤리와 함께 떠나봅시다. <목소리> 잘 생긴 밤에 동생 이랑 같이 온템 테. Natural wild monkey. Natural wild monkey is t h yeah. e s e Do you think they are kind? Oh. I can guarantee that. <laughs> oh. They look like very aggressive, I think. Yeah. <laughs> and then I heard that the monkeys sometimes they ignore the women and kids. Yeah. So sometimes yeah. they try to attack yeah. them. So sometimes they snatch. So it is just artificial color, right? No, they, no. They, no. No, this is the blood of goat. They cut here. They kill here. Really? Yeah. R is it true story? Yes, yes. Oh, right. maybe you can see. h oh, very interesting. Why does everybody? Ringing the bell? Yeah, it's just like a torch. Like, they ring the bell. m m h m That's the bell. m m h m When they come in the temple, mm -hmm. they bring the bell and come inside. It is just the pro c e d u r e l i k e p r o c e d u r e s o m e b o d y doesn't. Ah, it depends on people. Yes, yeah, bam. Ah, yeah. <laughs> Hello, m a m So he's i Fandi? Father. 바디반디반디반디또 에브리바디 리스펙트 김아아연결언 신발을 벗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에케케 고르 남심심심심 जय मोहि भगवती देवी हिंको परिवार मरो र ज 어제 bueno. oh. thank oh, 이지서 오늘도 이렇게 찍었습 a 다 i r i Very nice. 여기서 물이 한몇 분간 샘솟아 오른대요. 이게 되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물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 여자분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 이게 되게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나봐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기 전에 이분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어요. You believe now? Do you believe? Over -over? Yeah, yeah, yeah. You... yeah. How come? Oh. Mm -hmm. y really really? mm -hmm. i n h o I'm y i n g o I'm y i n g h o h m t r y o m t y o h r y i n g o r y i n g to. y to. h m r y i n g to. I'm t r y i n to. I'm r y i n to. I'm t r y i n to. r y i n o i n to. n o i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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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염소가 밑에 있는 강에서 이제 신성한 죽음을 당할 예정인데, 그것도 모르고 마지막 반찬을 그렇게 즐기고 있어야 음. 음. 쉐이킹, k i n g so s h a k i 이 You mean the shaking? y e a e y e I agree. And then. Yes. But he is not shaking. So yes. he, 아. they will wait until shaking이. Ah, 아, h 아, 그래서 고개를 흔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얘가 고개를 흔들면은 그거는 나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아는 거고 이는 고개를. 안 흔들었거든요. 그럼 고개를 흔들 때까지 기다린대요. 레스토랑 왔습니다. 뷰가 아주 죽여주는 노천 카페예요. You want to try it, we can so not donuts? This one is not donut. Donut is different h o 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먹어보면은 일반 제가 먹던 거랑 맛이 좀 다를 거 같다고 해가지고 콜라가 왜 이렇게 싱거울 수어 있지? 와 아, 여기 뷰 진짜 좋네. 나이스 뷰. 예. 어. 그린어리. There is no greenery in UAE. 야 yeah, only desert. UAE like desert. 야. Yeah. Do you think I don't like this one? 오케이, okay. this is like 마, 베지터, 빈즈. 먹거리, 리야리 right? With <웃음> the gravy of 아, 이건 포테이토 그리고 이거는 라이스로 만든 거. 이게 여기에 주된 음식이라고 하네요. 아, 좋아요. 예. 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 Oh! Ah! Now it's closed because. Uh, And there is no student. No, now already finish finished the time time y yeah. e so r e Four o'clock, yeah, yeah, finish. You mean the still work, still open? Open, but, but uh, yeah, time yeah, time finish. Yeah, time finish. Ah! <laughs> wow, 진짜 신기하다. Wow. So how many students? 이게 화장실이래요 Then the new n e w new one yeah. new one yeah, yeah. so uh, the toilet is not inside right? inside oh, outside, outside. Yeah. 이게 제가 운동장이 없네 했는데 이게 운동장이래요 학교가 이렇게 있고 이제 애들은 여기서 이제, 이제 운동을 하나 봐요 되게 자연친화적인 학교예요 어. 오늘은 이게 치킨인 줄 알았는데 p c 네요또 뭔가 또 나와요 짠! 어 밥이랑 짠! 오늘 마지막 저녁 밥! <웃음>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웃음> 저한테 건장하고 <웃음> 계세요. <웃음> Thank you. <웃음> 끝나지 않는 바.